네. 네. 어, 안녕하세요. 뭘 모여 오셨을까? 오늘은, 오늘 어, 삼총어삼총어 밖에 있어요. 아, 밖에 있어요?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가숭어예요. 보통 참숭어나 밀치라고 부르죠. 특징은 눈이 노란색인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. 얼굴을 좀 보면은 좀 귀염귀염하게 생겼습니다. 일반 숭어, 보통 보리숭어라고 부르는 숭어의 차이점은 바로 눈 색깔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가숭어인데, 그냥 가숭어는 아니고요. 바로 양식 가숭어입니다. 이게 정말 맛있고요.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럼 이제 이 가숭어를 먹기 위해서 손질을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내장을 제거할 때 조심해야 될게 바로 이 씰개예요. 제가 안 터트리려고 했는데 터졌거든요.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잽싸게 흐르는 물에 씻는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내장 보면은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저거 이렇게 만지고 나서 손 이렇게 만지면은 손에 온통 기름 천지예요. 이렇게 생선의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 맛이 기대가 돼요. 정말 맛이 있는 생선들이거든요. 이 가숭어 밤은 이렇게 작아서 이거는 제가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. 완전 기름 투성이에요. 이제 신장 제거해주기 위해서 칼집을 넣었고요. 이렇게 만질 때 지방이 많아서 미끌미끌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. 이렇게 손질을 끈 맞추고 이제 물기 제거를 했고요 일단 반마리만 포를 뜰거예요 숭어가 참 저렴할 때는 이 숭어 가지고서 회대는 연습도 많이 하곤 했는데 요새는 이 숭어도 굉장히 비싸요. 양식숭어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가격이 조금 비싼데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좀 오른 상황이에요. 살이 확실히 좀 부들부들해요. 자연산보다는. 네, 이렇게 해서 갈비뼈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. 기름기가 많아서 탈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여기 보면 초록색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좀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가운데 뼈는 이 앞부분에만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V자 형태로 잘라내면 되고요. 그리고 살이 탱글탱글해서 요좀 얇게 써는게 좋습니다. 좀 두껍게 써면 좀 질릴 수가 있어요. 이 숭어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죠. 쫄깃하고 탱글한 맛. 그리고 이제 복막 부분은 질겨요. 그래서 칼집을 반드시 넣어주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앞뒤로 이제 모양까지 다 내줬고요. 자 이렇게 해서 가숭어 반마리 1 3 0 0 0원어치예요양 많죠.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탱글탱글합니다. 네, 이게 지금 이 정도 양이 한 13,000원이면 은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에요. 이 숭어 특유의 그런 탱글함과 쫄깃함이 일단 식감으로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양식 가숭어는 이 단맛이 정말 좋거든요. 이 지방의 그 단맛이 이 살에 골고루 잘 퍼져 있어요. 이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, 뭐 감칠맛 좋아하시는 분들 아, 두분다 아, 만족해 줄수 있는 그런 음,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가운데는 이제 뱃살 부위예요. 이건 또 식감이 그 몸통살하고는 또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게 서걱서걱 그런 식감이에요. 그러니까 쪼개 거보다는 입에서 씹힐 때 서걱서걱 이렇게 씹힙니다. 그리고 뱃살은 또 단단해 가지고 그 단맛과 그 식감의 재미가 그두 가지가 또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게 재미 있어요. 보통 이 숭어는 식감 때문에 숙성하지 않는 편이에요.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. 보통 당일에 먹는데 이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남은 반말 이 있잖아요. 그건 더 하루 더 숙성을 해봤습니다.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시간은 30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. 자 한쪽이 살이 없으면 이렇게 좀 척추가 휘어요. 그래서 포틀때 조금 음, 애매하긴 합니다. 이 예, 숭어 껍질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서 잘 끊어지기도 하거든요. 네, 이제 제가 이제 얇게 탈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초록색 부분, 이거 보이시죠? 네. 자, 이 부분은 칼로 잘 긁어내야지 돼요. 이 부분에서 어떤 흙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탈피지 살짝 살을 깎아내듯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제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꽤 많이 나와요. 네, 그리고 저렇게 손질을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써시기 전에 보, 보고 그런 게좀 있으면 좀 긁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뱃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막 부분은 질기니까 칼집을 내고요. 숙성한 거라 살짝 두께감이 조금 더 있게 썰어 봤어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30시간 숙성한 네, 숭어에 네,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시간 숙성한 건데 이 양식 가숭어는 지방이 참 좋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숙성을 해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양이 좀 많았어요. 1.7kg 짜리였으니까요. 먼저 식감은 무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첫날보다는 당연히 덜하겠지만 아직까지 탱글거리고 쫄깃합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쫄깃함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양식과 숭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달달한 맛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단맛이 요 양식 가숭어는 참 맛이 좋습니다 이 초고추장 보다는 간장이 단맛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이 술은 살짝 드라이한 거 그런게 좀 좋을 듯 합니다 이 두께감의 차이를 조금 봤는데 음 이게 숙성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두껍지 않게 써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이 꽤 많이 살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사실 당일에 먹는 게 가장 맛이 좋습니다. 다양한 맛을 좀 즐기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하루 정도 숙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에는 꼭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요즘 자연산 가숭어도 맛이 좋은 그런 시기예요. 네 오늘 양식 가숭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